헬로우, 원, 두, 셋. Namaste, d Life. n a m a s t 디디바야, 수피입니다. 이번 11월 4일은 까르바첫이었는데요까르바첫은 남편의 건강을 기원하는 힌두교 행사랍니다. 이번에 결혼한 저도 이 행사에 참여하기로 했어요. 까르바첫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 블로그에 남겨둘게요. 설명란의 링크를 따라가시면 보실 수 있답니다. 원래는 오후 4시에 다른 디디들과 모여서 포자를 했었어야 했는데요. 제가 처음이라 늦어서 혼자 포자를 하게 되었어요. 제가 아직 힌디를 잘 읽지 못해서 까르바첩을 도와줄 디디의 딸인분이 대신 읽어주었답니다. <목소리> दिखाई रोशनी नू ही अ र t गदय के को जिनका लिया इस त e र ा व र त प ा करना न े जी उ र ा हो गए। इस तो बाद उस ा बहुत ही बीमार हो ग त े जो कुछ क च ीा र े गया। ज द स न अ प न ग ी द ा ता लगा ाो बहुत प त ा व ल ग ा गिने जी ी प्रार्थना क र े ह ए व ि विधानल फिर तो करवा च र त र ख न I'm making dough for puri. Mm. So today is a puri and? Puri, alodam, mm. halwa. Halwa. k mm. w n z a halwa. Sujika. 에이, Sujika halwa. Mm. 이날은 새벽 4시부터 단식을 하고 있어서 음식을 만드는 동안 너무 배고팠어요. 제가 인도 음식을 잘 하는 편이 아니어서 아제가 만들어 주었습니다. 왼쪽이 알루덤이고 오른쪽이 수지카 할로아입니다. Also, you can eat today halupuri. Oh my god. Only Indian food, no Korean food. No. What's <웃음> that? 그래. 요리가 완성이 되고 저희는 마지막 구자를 하러 밖으로 나왔어요. 달이 뜨면 체반에 딥팍을 올려두고 달에 비친 뒤 남편의 얼굴에 비춘답니다. 그리고 항아리에 물을 비우고 딥팍과 쌀, 스위츠 등을 한 곳에 비치하는 걸로 이번 행사는 마칩니다. 저번주 영상 정답 공개합니다. 저번주에 나온 이 음식은 리티, 초카입니다. 비아르주의 전통 음식으로 아타를 둥글게 말아 말린 소똥에 구운 음식이에요. 자세한 설명은 블로그에 올려두겠습니다.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.